서리기어 난 최근에 그때 알았던 일괄 돌파 난 일괄 돌파가 여기 있는지 몰랐어 일괄 돌파로 설정을 해서 어할수 있다는 거 이거 이렇게 볼수 있는 거 나만 몰랐어? 아니 이렇게 이렇게 정보를 볼수 있다는 거 나만 몰랐어? 어 이거 고급 장치 이벤트랑 보급에서 만 획득할 수 있어서 보급에서 챙겨서 사줘야 된다는 거 아, 초기화도 할수 있어? 아, 근데 이제 150 이걸 소비해서 초기화를 할수 있구나. 이것도 몰랐어. 초기화 횟수는 10일마다 1회 해보기네. 아하. 아, 오성이 아니고 이게 육성인 거야? 아하. 그래서 여기 합성 시스템. 이거 네 개가 이렇게 다 바뀌는 건가? 한 번에? 하나만. 주는 주 레어리티가 더 낮은 추가 속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습니다. 장비의 속성을 세 개까지 금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옵션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야? 랜덤으로? 와, 그건 좀 랜덤은. 아, 2화 제약 안 돌려서 이화 지대만 돌리는 게 맞는 건가요? 아, 그럼 난 잘못 돌리고 있었네? 뭐지? 클리어 무대에서 남이 깬그덱 편성을 볼 수가 있더라요. 음. 이거구나. 획득하는 경험치 10% 증가.